전에찾 으러 고시 간이, 남 으면은 밥 이냐？갔 다가 놀가우 세하 니까 갔 다가 그리고 거기 라세바티안 시간 남으면가야될것같 아. 이거 안드레아 가면 거야어가는어 너무 어 저 버스, 저 버스 앞에 있는 저 버스같은데 저 버스 번호 좀보 p o s o l a p e chó posse, p o h o yo, e o yo, yo, y a yo, yo, e o t o yo, yo, e o yo, e o yo, y e r o yo, e o t o yo, yo, y s yo, y a yo, yo, y t yo, s o yo, s o e d yo, yo, yo, yo, yo, yo, yo, yo, yo, yo, yo, yo, yo, n o yo, yo, yo, yo, yo, yo, yo, yo, yo, y a Hola, Hola, ¿cómo está? s Bien. ¿Pa qué corre? No, bien, adelante, adelante. Mi jefe me dijo que grabara todo. Ah, ya. Aeropuerto y a u t o b ú s todo. Ah, ya. Permiso. a ya. Hace a r t o tiempo no no vinieron muchas turísticas, entonces mm -hmm. se cambiaron todos antes. Dentro. Por dentro o sí n es esta r á a l á a Al lado Ay. de allá es el 1,2,3 hasta el número 7 El 1,2,3, e 5 es para centro muerto Ah, entonces como a las 7 andén Andén 7, e s perfecto 전에는 국내선, 국제선 하나로 이렇게 한 군데에서 전부 다 여기서 구, 국제선이 나오고 국내선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쪽이 예전에 썼던 공항이 국내선 공항이고 그 밑에 국제선 공항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. 그래서 국제선은 여기서 받고 국내선은 여기서 받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곳은 이제 다 주차장들, 주차장들 그리고 버스는 여기서 탈 거예요. 어 오늘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와서 버스를 타러 가는 걸로 거의 뭐근 3년 정도 만에 패키지 가이드인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 수행 가이드나 지, 통역이나 진행 요원 같은 건 있었는데 패키지 가이드는 거의 팬데미아 이후로 한 3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도둑이 엄청 많아요. 좀 도둑이 많아서 체크인할 때 그럴 때 이제 작은 가방 같은 것들을 금방 금방 훔쳐간다고. 예전에 이 길로 원어원이랑 트와이스 그런 뮤직뱅크 오신 아티스트들이 일로 나와서 기다린 적이 있었죠. 산티아고 공항에 나 시원할 국내선이 오는. 이고요. 여기서 칼라마에서 오시는 패키지 분들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. 여기 안에도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아요. 없다고 봐도. 있어. 모아이 장식장들도 이렇게 있고 공항에서 사는 거는 몇 배나 더 비싸니까 다른 곳에서 미리 사갖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오고... 패키지 정말 많이 올때한 2, 3년 전에는 이제 하루에 두, 세 탕씩도 뛰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침에 공항에 드랍시켜드리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다른 팀 받고 투어하고 그날 당일 다시 또 출국하시고 저녁에 기다렸다가 새벽에 다른 팀 받아서 호텔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한 달에 많으면 세 번, 적으면 뭐한 번, 뭐 그렇게 가입이 있는 거 같고, 1번 문 근처에 쭉 걸어가면은 국내선 비행기를 탈수 있어요. 여기서 이제 국내선 비행기 탑승하러 들어가시는 곳 1번 출구의 맨 끝에. 1시 32분이니까 한 20분? 기다려야겠네요. 어디서 기다릴까? 어디서 기다려야 잘 기다렸다는 소리를 들을까? 손님들이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해가고 금방 나오실 것 같아요. 기다다 s h e s r i g h t a c r o s s t e t h e u t e r s e e t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바로 산타역으로 출발할 건데 혹시 안전벨트 안 매신 분들 있으면 지금 매주시고요. 한 30분 정도 갈 예정이니까요. 편안하게 얘기 들으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남은 최고 미녀 가이드라고. 아 <웃음> 맞아, 맞아요. 자칭, 자칭, 자칭. 난 <웃음> 가이드 몇분못 푸셨겠지만 제가 그 중에 몇 없는 가이드 중에 미녀 가이드예요. <웃음> 어쨌든 저와 함께하는 기니아팔팔에서투어까지 하고 이제 무사히 칠레에 나가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